자기야 응?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?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? 응 아니야 너? 널 만나서 기분 좋은 날 응. 화이트데이잖아 응. 사탕 줄까? 줘봐. 싫어 네? 사탕 대신 사랑 응. 그래서 주워왔어 진짜 주워왔나봐 그래서 주... <웃음> 아, 초콜릿 빨리 먹어봐 딸기 초콜릿이야 초콜릿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초콜릿 맛이 왜 써? <웃음> 화이트데이가 왜 화이트데이인 줄 알아? 몰라? 너가 이뻐가지고 세상이 하얘졌잖아. 고만했으면 좋겠다. 아니, 하나 더 준비했어. 기대?